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롱 백호입니다. 후두 골절 사고 후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목소리는 어느정도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타박상에 의한 멍이 남아있어서 좀 아픈 상태예요이 사진은 대학병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 대학병원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컬 뿐만이 아니라 성우, 배우 등등 그리고 음성에 관련된 문제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학병원이 아니라 음성 전문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4월 25일에 개원하는 메디컬 보이스 이비인후과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병원에 계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음성에 관한 부분까지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십니다 보컬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음성치료사가 되기 위해 음성해부학과 음향학을 배우신 분들보다 음성에 관한 지식은 훨씬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같은 성대에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은 알아차릴 수 있지만 발성에 관한 부분은 거의 모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술하셔야 됩니다 라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성대결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아닌 발성을 교정하여야 하고 폴립이 있는 경우라도 적절한 밸런스로 노래를 잘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오히려 자신의 음색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대를 닫아주는 힘을 기르고 인두강의 공간과 호흡을 조절하여 건강한 발성을 만들어주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여러 케이스의 성대 영상들을 보며 공부하였고 음성 전문 장비인 e 주 g 나 스트로보스코피 같은 장비들을 자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성대 내시경 영상을 보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저의 성대는 제가 제일 많이 보았으니 누구보다 잘 알겠죠? 엑스레이로 후두 골절의 상태를 보고 나서 내시경으로 성대를 보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반 이비인후과에서는 내시경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예약을 잡고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을 보았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내시경을 내시경 사진을 좀 찍어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걸 왜 찍어요 본다고 아시나요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보컬 트레이너 라서 평소 내시경을 자주 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라고 했더니 그거 내시경 아무리 봐도 잘안 나와요 라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구요 아마도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음성 전문 장비가 아닌 일반 내시경을 많이 본 거라고 생각하셨나봐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코스를 밟아 나가던 중에 음성을 전문적으로 파는 선생님들도 많이 안 계시고 심지어 그 길로 가는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왜 우리랑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냐? 이런 거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학병원까지 올라오신 선생님들께 저는 고음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이 자꾸 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소리가 자주 갈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해봤자 돌아오는 대답들은 비중격이 휘었으니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비염이 있으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성대결절이 있으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질문들은 결국 수술로 규결되더라고요 눈에 딱히 보이는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목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런 말뿐이고요 그러니 어떤 병이 있어서 큰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을 가게 되더라도 처음에는 음성전문이비인후과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음성과 발성에 관한 부분이 문제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갓 내보님의 개원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4월 25일 화환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